뭐야 게임이 왜 하지도 않았는데 게임이 끝나버리고 있냐 아니 게임이 너무 시키 <웃음> 끝나버리는데?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게 썬더 <웃음> 마운틴? <웃음> 그러니까 어디야? 공격이야? 방, 먹어구나 얘들아! 카트 먹자! <웃음> 파이로 후방 파이로 전방, 전방에 비후럼 이걸 안 맞아? 파이등찍으라 오케이 <웃음> 여러분 파이가 이렇게 이롭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블루가 못민 거다. 절대 밀수 있었는데. 야, 저거 하고안 죽네. 아, 쉬워라. 헤비, 아니, 솔저 이쪽에서만 할 거거든요. 오케이. 굿. 내가 헤비를 살렸다. 뭐, 헤비메딕 잡았으니까. 이득이지? 그치? 이랬어! 오, 메딕 잡지! 메딕을 잡지! 어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여러분 이렇게 스파이가 이롭습니다 물론 잘할 때만 잠깐 <목소리> <목소리> 뭐야! 밀착! 1차... 점착 왜 튕겨나가 뭐야 뭐야 아니! <목소리> 아니 점착 방금 뭐였지? 아, 저기 분명히 맵이 그, 터지는 부분이라서 굴, 굴르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냐 좋고요 <웃음> 봐봐 이거 굴러가는 거봐 아니 아니 장난 아니야 <웃음> 야 이건 몰랐네 야, 잠깐만.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볼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처음 알았네 내가 이 맵을 진짜 뉴비때부터 했다지만 이건 몰랐어 야, 불 꺼줘 파이로 파이로 불 꺼줘 불 꺼달라고 파이로 스탱글시 <웃음> 미 와나 유도에 불을 꺼 파이로들아 어? 불을 끄라고 뭐야? 7대1이었어 그러면은 나 들어오기 전에는 카트를 하나밖에 못 민거네? 와이팀 정말 답이 없던 팀이었구나 <웃음> 아니, 태극기 뭐야 아이 자식 봐라 쓰레기네 이런 녀석들은 바로 킥을 해버려야지 바로 킥을 해버려야지 오! 애들 찬성 누르는 거 봐. <웃음> 어? 나가졌어! <웃음> 킥해버려야 됩니다. 또 누구한테 었어 어디서 배운 예의 범절이야? 어? 킥당해라. 저내 점책에 제가 온한 겁니까 지금? 뭐야 쟤는 또왜 죽었어? 뭐야 어..뭐가 죽는거야? 어? 양마 뭐, 뭐, 뭐, 어? 나는 너같은 일본인들 없어도 잘할수 있다고 먹고 잡고 흐헤칼대물 <웃음> 죽었다들 저희 점령 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 피하네 근데 아까 스카 두 명이잖아 역시 도격하는.. 어? 야 제시트 내 점차 다 까발린거 봐어 그런거 아니야 점령할 거야. 아이고, <웃음> 오! 오, 무서웠다. 자스카우 어떻게 할지 봅시다 네 랭크에 맞아 죽네요 잡고 <웃음> 아저 저는 <웃음> 스카우트 많으면 상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모맨으로 힘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요 나이스 타이밍 오줌 어용달러포스 맛있는 것이. 아 진짜 우버라니 이 상황이 우버라.. 좀 아니지 않나요? 좀 아니지 않나요? 어? 좀 아니지 않냐? 어? 이제 여기 우리가 먹었으니까 어 뭐야 제 스큠.. 스팟, 스큠시 했었네? 제가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가는 길이 좀빡빡 없으니까 잡아주고 길을 외워두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 다 알거든요 받고 막아줍시다 보는게 한쪽밖에 없죠? 잡아주고, 아, 끝 아주 간단합니다 아, 재밌더라 아, 지금 할까 애플 소리 느기 좋아. 아군인 줄 알았어. 이게 뭘 잡아? 어디 간 거야? 저 막아야 되는데. 좋아요. 낙뎀 많이 먹고. 잡고 다시 점령. 보겠다. 보겠다. 로저만 소리가 들렸어. 이쪽으로 안 했네. 이쪽으로 했네. 진짜야? 틀티가 없어? 저 인지 죽었고, 제 몸에 살아있네. <웃음> 아니 저스파이 뭐한거야? 나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뭐 죽여 <웃음> 뭐야 다 죽었어? 수명 살아있네 잡았네요 아! 저기 한명 빼고 다 죽였다 와 좋아 이 맵은? 이 맵은 비어하우스 아닌 파워하우스 먼저 가 <웃음> 귀여워 알단계잖아? 아, 뭐야. 잠시만요. 오케이. 잠깐만. 왜, 왜, 왜, 왜왜 왜 먹고 있어? 잠깐만. 여기 게임 이 일찍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이렇게 없어버리면 안 되는데. 흐 <웃음> 하하. 아. 이씨. 너딱 기다려. 내가 폭탄으로 터트려버릴 거야. 어? 내가 너를 점착으로 확터트려 버릴거야 나이스 이런 뭐야 저거 맞고 안죽어? 가자! 좋아 아! 베스니 뭐함 영어로 하시네? 역시 로그니 수능 공부하시더니 달라지셨어요 저 지금 녹화 중입니다 저는 죽었어 지금이야! 터트려! 좋아! 일어냈습니다 여러분 <웃음> 좋아 됐어! 갈라버렸으니 만족이야 어! 좋아 한번 더 죽였네 내가 죽인건 아니지만 아무튼 죽은거임 죽어라 <웃음> 어, 잠시실 뺄게.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앗! 너, 일로와. 나와. 난 지금 깔자, 칼자 칼찌 한번 맞으면 죽는단 말이다. 아, <웃음> 자살했네. <웃음> 터져 죽었네. 오케이, 전방, 수, 전방 쓰나 확인 완료. Hello, darkness, my old 아 근데 네. 로점을 잘못했습니.. 아예.. 점척점포를 잘못했습니다 <웃음> 어? 너 순아 너.. 너 터트려버릴거야 나 이거 죽겠다 아니 야야잠만 어? 근데.. 나가있어어 순아 여기 우리팀 졌어 아무도 안 막아! 어? 막네? 그래 열심히 막고 있어 내가 갈게 내가 빨리 갈게 그..그래.. 스파 스폰으로 빨리 갈게 야 저거 스파이! 복수다! 뭐 봐라! 너 뭐냐? 스파이냐? 넌 스파이지? 아니 스파이가 둘? 이한명이한 명이랑 아까 매직.. 매직 스파이 매직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밖에 나갔네요 안돼 응? 띠용? 쟤왜 죽었냐? 아! 아! 너 체력 많잖아! 어? 이쪽에 스파이? 안 돼! 아 이거 당할 줄은 몰랐는데. 오, 가운데 다시 먹나?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왜 보는 것마다 다 죽어 있어? 또, 또, 또 막고 떨리겠네. 어, 다 죽였네? 오! 저 아까 그 스나이퍼 유저까지 갈라버렸습니다. 완벽해. 병안 돼! 뭐 임마, 안 돼. 어디, 씨. 어디서 총. 응, 음, 런 스파이가 아니로군뭐 텔포 있거나 뭐 이런 건가? 아니! 적팀 왜 스파이가 3명이야! 이거 이길 수 있겠구만. 좋아요. 적팀 스파이 3명이에요. 올 파이로. 1등! 역시! 끝나보다낫지만 오! 야 전망대! 안 돼! 백스 빵한다! 우리, 우리, 우리 파이로 백스 빵할것같아 아니네? 뭐야, 같은, 같은 파이로야? 루이 음, 같은 거야? 이런... 아. 뭐냐? 아이스박피 저 위해 남겨준 거야. 자, 오, 크리두 방! 아, 하나도 안 맞았어. 너무 아깝다. 우 뭐야, 너? <웃음> 이파이 녀석, 또 당할 거 같으냐? 당할 수도 있지.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뭘 닥터야, 임마. 거기서 죽도록 해난네 네 녀석의 위치를 알고 있다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좋을 거다 <웃음> 엔지니어 왜안 도망가고 있었어 아니 왜안 도망가? 아다 스카치켰다 우트 베이스 유얼군맨 감사합니다 아주 마워요 아예 그냥 밀었구나 오케이 엔지까지 없애주고 아아지갑포 아파요 Don't shoot and I give it to you a n t g g e 오케이 잡았고 <웃음> <웃음> <웃음> 안녕? 넌 그렇게 안 되지? 야, 저기 스나이퍼 봐, 저거. 스나이퍼 다이브 못해, 저거. 지금 당장은. 띠용? 에이, 퍼깁빙 시작됐죠? 퍼기빙 개꿀. 아 스파이 문 열고 들른 거다 보이죠. 아 잠깐, 아저 아저씨 아저씨, 오 랭크. 아니, 야, 야, 야. You engineer, why did you move the fed dispenser? Why? <웃음 <웃음> why?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올 <웃음> <오픈> 거면 그냥 오든가. 와, 야몇 잡이야? 3 잡이야? 야, 점령하자. 친구야, 점령해! 야, 센즈이왜 여기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얘들아, 아이, 그냥 스폰키핑을 하자고 그냥 마음을 다 잡았구나. 대단하다. 내가 리스펙 박는다. 야, 안 죽네. 형, 응, 안녕. <웃음> 지켰대. 지켰네. 야. <웃음> 까꿍.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웃음> 야, 진짜. 적팀, 우리팀 둘다 서로 1등이구나. <웃음>